네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짜자전 시간을 나타내는 파워포인트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콘과 텍스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일단 이렇게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 중앙에 뭘 그릴 거냐면 사각형 도형을 그려볼 거예요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삼각형 도형을 하나하나씩 집어넣어 줄겁니다 삽입 도형 다시 한번 삼각형 근데 이등변삼각형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쉬프트키를 누른채 그려주면 정삼각형이 그려지고요 자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일단 위쪽 말고 아래쪽으로 회전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똑같이 복사를 해줄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 볼게요. 그리고 이것을 위로 회전 위쪽으로 살짝 올려줄게요. 자 이렇게 두 개만 만들게 되면 여기에 여섯 개를 만들기가 쉽거든요. 자이두 개를 그대로 클릭하신 뒤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 그대로 복사해 주겠습니다. 마지막 한번더 복사.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니까 총 여섯 개가 나왔죠. 이것을 정렬을 해줄 건데요. 정렬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쉬프트키 누른 채 이동시켜주고 전체 이네 여섯 개의 도형을 다 선택해볼게요 그리고 홈탭에 정렬 맞춤에 가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오호 이 도형의 간격에 맞춰서 짜자다자 정렬이 됐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것을 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셔서요 선 없음 그리고 단색 채우기를 저는 미리 색상을 찜해둔 여기는 황금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화살표가 없는 부분에다가 저는 아이콘을 삽입을 할 건데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이상에는 여기에 삽입을 가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거 삽입 탭이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들 다양하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, 저는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색상을 다 변경을 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서 색상을 아까 전에 썼던 황금색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여기 없는 부분에다가 각자 배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키워줬더니 아주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콘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 아이콘 활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그래서 저는 일단 대 제목을 그냥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적을 거고요. 그리고 글꼴은 나눔스퀘어 제일 굵은 글꼴로 바꿔줄게요. 그리고 마지막 여기 안쪽에 있는 뭐소 주제죠, 소 내용을 적을 때는 글꼴을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 글꼴을 라이트체로 좀 바꿔줄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세요, 요, 요, 용 이렇게. V, v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죠? 어, 그렇다면 여기 나머지 부분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요. Ctrl-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. Ctrl-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. 나머지 이, 이 부분도 다시 한번 Ctrl-Shift, Ctrl 누른 채 복사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오,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죠? 나머지 여기 위에다가는 제목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.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. 와 이렇게 만드니까 되게 금방 만들었죠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발표 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발표 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을 다 클릭해서 Ctrl-G, 그룹화 이것도 그룹화 전체 다 원하는 부분을 그룹화를 시켜준 뒤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, 여기 있는 닦아내기 효과를 줄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첫번째, 세번째, 다섯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바꿔볼게요 오 예쁘게 바뀌었죠? 그리고 나머지 전체 부분을요 클릭할 때 해주게 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번째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번째 저희가 해볼 것은 이거고요 두번째, 세번째, 네번째, 다섯번째 이렇게 여섯번째까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. 어떠신가요?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? 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